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지TV의 이지입니다. 네, 여러분들께 오늘도 재미있는 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 발표 많이 하시죠? 뭐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도 막 있고요. 뭐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이나 똑같은 거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발표할 때만큼은 파워포인트, 즉 PPT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요. 프레젠테이션 할때 가장 도움이 되는 PPT 스킬입니다. 아, 뭐, 여러분, 디자인 스킬 뭐 이런 걸 떠나서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뭐, 뭐, 단축키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고, 고! 첫 번째 기능입니다. 예행 연습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. 자, 그 예행 연습 기능이 뭐냐면요. 제가 만약에 발표 시간이 10분이다. 그리고 슬라이드가 한 30장 있다. 라고 했을 때 예행 연습 기능을 켜놓고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연습을 하면요. 슬라이드가 저절로 그 넘어가는 시간을 저장해 둡니다 즉 슬라이드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내가 넘겼었던 타이밍에 바로바로 바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행연습 기능을 활용하게 된다면 아마 발표할 때, 뭐 예를 발표 시간을 지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발표할 때 좋은 기능! 두 번째, 슬라이드 쇼를 껐을 때 예를 들어서 바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했나요? 막 스크롤을 올린다든지뭐 갑자기 막 올라가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Shift F5를 누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마우스로 옮기지 않아도 단축키 쓰면 너무 편하잖아요 안그러신가요? 프레젠테이션 할때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스킬 내가 만약에 발표할 때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나한테 집중시키고 싶다 사람들이 슬라이드말고 날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할때 아니면 슬라이드 내용보다 내가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싶을 때 내가 프로젝터를 가리게 되면서 막 갑자기 얼굴에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슬라이드쇼 상태에서 영어 B를 누르시기만 하면 슬라이드가 갑자기 껌해져요 슬라이드검 껌해지면 어? 훨씬 더 발표하기도 용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이 막 가려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되겠죠?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? 저도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. 프레젠테이션 할때 도움되는 네 번째 기능 무엇이냐면요 슬라이드 쇼를 확대하는 기능인데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라 했을 때 그럴 때 보여주기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확대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그 안에 슬라이드쇼가 확대가 되어서 보여주게 돼요 마우스로 옮겨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때 가장 도움되는 다섯 번째 기능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가 한 100장이다 라고 했을 때한 어 25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면 뭐 어떻게 했을까요? 막 크로를 막 내려가지고 옮긴다든지 아니면 은 키보드를 막 눌러가지고 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슬라이드 번호를 기억을 하고 있다면 숫자를 누르시고 그냥 엔터를 누르시기만 하면 저절로 그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어 버립니다.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. 1페이지나 5페이지, 10페이지. 뭐 이렇게 숫자를 누르시고서 엔터만 치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배워봤는데요 발표할 때 여러분들 정말 고민 많죠 어떻게든 좀 발표 좀 잘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좀더 눈에 띄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디자인도 중요하고 PPT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자인 여러분들 자신이시니까요 그런 것들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알려드린 기능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. 유용했으면 꼭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